사막수호자, 저딴 거 나오면 안 된다구. 저딴 거 나오면 안 된다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아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치맥을 하고 와서 약간 기분이 좀 들떠있네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키특강 대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협찬해주신 우리 류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이런건 약간 대리로 깐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신기한것 같아 요 일단 내 돈이 아니거든 펜시템 <웃음> 펜샤 와카라제게계 모험상자 250개 아이템 받기 야 여러분들 250개입니다 협찬이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처음거 5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처음거 하나 펄펄 끓는 유리조각 스페셜 뉴비웨어 네딱 봐도 안좋아 보이죠 네, 딱 삘이 와요 안좋은건지 좋은건지 다음거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 엘리트 통행증 하나 둘셋 오라클 썰로드 골드 하나 둘다 라이트 아처에 뭐? 라이트 아처 2랭크 의것도 하나 둘짭 지정 색상 연풀 이건 괜찮죠 그래도 그래도 900원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딱 지정 색상 연풀 어딱 카모플라주 오 카모플라주 1랭크 오꽤 쓸만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맥데미즈 8이네요 8이면 약간 중옵이에요 중옵 중업. 어. 오 하나, 둘, 답. 벨테미션 통행증, 하나, 둘, 답. 엘리트 통행증, 하나, 둘, 답. 경찰 구출, 하나, 둘, 답. 다우라 황금초, 하나, 둘, 답. 하드펀치 브레스트 하아...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약간... 하나, 둘, 답. 검은 용기사 대검! 자 지엄 리블 지엄 나왔고요 하나 둘셋 얼음 여명 얼음 하품 캐틱 워일 아니고안 좋고요 하나 둘셋 시너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적 색상 연풀 하나 둘셋타월을앉으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다이렉트 마법 염색 아 하나 둘셋둘둘셋셋둘 하나 하나 둘셋 둘둘 셋 셋둘 아,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셋 나비 나왔고요 나비 맥뎀 10이네요 포크아 엘리트 통일증 이런 거 별로 인데이 <웃음> 나왔어 검용대 극혐 포크 나비 나둘셋 둘둘 셋 챔피언 위자들 아 1랭크 아니 2랭크네요 나둘셋 둘둘 어 범원 새로 형가봐 아, 6, 6이구나 좋은건가? 더먼 하나, 둘, 셋 둘, 둘 덩쿨 손재주 덩쿨 손재주 오, 옵션 괜찮네 하지만 1랭크네 덩쿨 손재주 어, 괜찮긴 한데 잘 팔면 괜찮을 것 같아 잘 팔면은 하나, 둘, 셋하여만 이런 우리가 이런거 하려고 키트를 까는게 아니죠 길쭉 가방 교환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셋, 셋, 둘, 하나 둘, 둘, 하나 결백한 카모플라주 별로인 것 같고요 그몸딸 카디널 별로고요 <웃음> 아무리 시세를 모르는 내가 와도 별로인 게 있습니다 그래, 1랭이면 자켓을 팔수 있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재빠른 우아한 하나, 둘, 셋 검은 별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엘리트 통행증은 양심무다 양심리스다, 이거는 음? 와, 너무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둘, 두. 어? 뭐야, 이 노빌러티 어? 노빌레 1랭크다 자, 세공 1랭크인데 글쎄요, 900원만 가치는 없는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덩굴, 손자 또 나왔네? 1랭크 어두개 버셨네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죽음의 화살 어 별로 석궁이네 하나 둘셋둘둘셋셋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야왜 자꾸 똑같은 거 많이 나오냐? 허 참나 카라잭 있다고 밖에 안돼? 와 카라잭 정말 너무하네 이야 자 갑니다 하나 둘셋둘둘셋 날개 둘, 둘, 셋. 나에게 나와라 날개 나와라 좋은 거 나오라, 좋은 거 나오라. 하나만 나오자, 둘만 나오자. 광활한 우월한... 우아한 광활 아 절레절레 똥손인 건가요?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제발, 내 제발. 나첫 번째 키틴강이란 말이야. 제발, 제발, 카라 제가 알, 알겠지? 잘 가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둘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둘셋 셋둘하나 학구적인 데모닉 아안 좋아 보여 하나 둘셋넷 둘둘셋 넷수호영어자 하나 둘셋넷 둘둘셋 넷 둘, 둘, 셋둘하나 셋, 와키트똥하나 제발요 제발요 제발 날개 나와라 날개 나와라 만화 이런 거 아니고 하나 둘셋 제발 좋은 거 누웅 나와라 나와라 를 깠는데 똥들이 나오니? 이건 안걸리겠지 렛츠고 다시 백개 갑니다 아직 150개 나왔다 하나 둘셋제스 찬이 서에 반갑습니다 지정 생산 연풀 트루타 그로스 소드 엘통 탈방선 달리는 로얄 다이아몬 드 마늘 커스터 체인블레이드 도전자 도전자 이런게 뭐야 도전자 로열 다이아몬드 힌트 응 없는 렐리 재빠랑 우아한 로열 차오르는안지의 수리검 나비 스페셜 슈즈 디그너파이드 하드펀치 지정 생산 연풀 지정 색상 연풀 광하나 우아한 로열 되돌린 화이트 호스 야생의 파괴의 퀄티 범홍 가르메 교환컷 엘린 나만 콩트 DIY 아 이런게 나오네 DIY 염색틀 죽음의 화살 석국 광안은 뭐야 의 쏜즈 뭐야 이게 이딴게 나온다고 900원인데 이딴게 나온다고 사위꾼들 진짜 하나 둘셋 제발 요 나오자 제발 하나 둘 나온다 끝에 가서 나온다 이거 다 망해도 끝에 가서 좋은 거 나옵니다 제발 나오자 사막소호자 저딴 거 나오면 안된다고 저딴 거 나오면 안된다 제발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레비스 가드 실린다 이거 아니고 둘셋둘 둘, 하나 아 제발요 다이렉트 금속 영생을 불러 이런게 나온다고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이요 당지가 나왔네 1랭크다 그래도 근데 900원만 같이 타 하나, 둘, 셋 나와라이요 나오세요 죽음의 화살 섞으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마비노게니님 어서오세요 신규 먹은 거 아닌가요? 네, 신규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나오자 자라자라찾자라자라찾 짜라자라, 짰짜라, 라자라 짰짜라, 자라 짰짜라, 자라 짰짜라, 자짜라자짜라짜라자짜라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라자라자짜라자짜라짰게라 짰짜라, 짰짜라, 짰짜라, 짰짜라, 짰짜라, 짰짜라, 짰짜라, 짰라짰라짰라짰라라 켈로나 나와주세요 제발 켈로나 나와주세요 제발 켈로나 나와주세요 제발 유크님 유크님 특템하자 제발 특템하자 제발 특템하자 제발 특템시켜주면 제발 나와주세요 덩쿨손재주 라멜로 땅이 나오니 하나 둘셋둘둘셋셋둘 하나 하나 둘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듬직한 폭풍의 링토크 킷켈로나 몇 급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하나, 둘, 셋 나라나나 따라다라타따라다라타 따라. 아, 뭐안 나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멀린 실린도 나온다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와와 와, 키트가 이런거구나 진짜 키트 사면 안되어있다 진짜 나오세요 아 나오지말라 해볼까 나오지말라 나오지마 나오지말라고 안나와도 돼 텔론 안나와도 돼 좋은거 나오지마 안나와도 상관없어 <웃음> 안될거같은데 나오지마 벌써 50개밖에 안나왔어 마지막 50개 나왔는데 우리 류크님 이제 50개 나왔는데 현재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최고의 교사는 반면교사입니다. <웃음> 여러분은 키트까지 마세요. 하나 둘셋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하나 둘셋 나와라 나와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쯤 되면 나와라 제발 나와라 검은 용기사의 왈 제발 나와라 크루타 브루더? 아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오자 부탁한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하나만 나오자 제발 나와라 빨개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어? 오! 여명 얼음 파퓨 캡팅 나왔습니다 몇령이냐고요영령인데요 자, 까다보 계속 가겠습니다. <웃음> 나와라! 총 나오자! 가! 어? 아, 워해머구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총 나와라! 총 나와라! 대박 뜨자! 대박 뜨자! 대박 뜨자! 대박 뜨자! 아 뭐야 벌써 18개밖에 안 나왔어 자 좋은거 나와라 좋은거 나와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와 240개 깠는데 이 모양이라고? 이 10개에서 과연 나올까? 10개에서 10개에서 이게 뭐가 나올까 여기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먹입니다 길고 잡은건 끝에 가봐야 합니다 가자 마지막 10개 간다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제발 나와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4개 남았네 3 2 1 마지막 하나 제발 가자 하나 둘셋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류크님.. 아무래도 오늘 운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엔 제가 좀더 행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류크님꺼 방송은, 류크님꺼 아이디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까라잭 250개를 까봤는데요. 아, 까본 소감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하다 그 자체 900원에 물론 900원에 엄청 비싼걸 얻으려고 하는 심보가 약간 욕심이긴 하지만 저거 900원 했으면 약간 본전치긴 됐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너무하다 싶은 아이템들이 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안될줄 몰랐네요 일단 다시 한번 류크님 다음엔꼭 좋은게 나온게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키트 적절히 깝시다. 파이팅!